알지. 어떻게 할래? 책임져. 어. 지금 우리 가게도 그래주면. 그러시는... 지금? 응. 싫어? 데 챙피하고. 뭐 여러분 이거 막너신에 배송온거 까보려고 가지고 왔어요. 지난번 댓글에서 쭈룽 베이커리, 에이밍마켓, 막너신의 햇살시루, 설탕 없는 과자 공장 뭐 여러 가지 빵집을 추천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막너신에는 워낙 다이어트 초창기 때부터 자주 먹었던 제품이어서 바로 구매를 할수 있었는데. 쭈룽베이커리는 품절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못 샀어요. 쌀살씨룬은 어제 성공했어요. 8시 알람 맞춰놓고 브이팩 그거 샀는데 성공해가지고 그것도 9월 7일 이쯤에 출고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9월 되면 먹을 수있을 같아요. 좋아하는 거 추천해드리려고 8월 30일까지만 판매된다고 그래서 원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숯살룬이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시나몬. 있습니다. 우리 숙박만 쿠폰이 없나? 안 나왔었지? 음 고기를 잘못 샀어. 이소되었니다 이렇게 하고 8 시간 1 0 시까지 둘게요. 따단. 안주자주자 음. 아, 사는 잘 샀어? 그 음, 맛있죠 <웃음> 간이 잘 안되지? 찮아 하나 까 아뇨, 단물이 있어서 괜찮은데? 어. 이거 약간 몇 개씩 해놔서 언니 줘도 언니 아침에 먹으면 되겠다 다이어트 맨날 이런 거 해달라니까 이름 지어줘 이거? 응. 계란동그랑땡 동그랑땡이 아니라 밥인데? 음. 라이스동그랑땡 계란 라이스볼? 에그 라이스볼 어 그래 영어 좀 하지 <웃음> 근데 이게 좋은 게 밥이 사실 얼마 안들어왔거든그 조그만 밥으로 4개 만든 거야 근데 계란이 크니까 약간 사람이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괜히 기분 좋잖아 이거나 먹어